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오, 춤추는 오늘 와신 오늘 은혜와 오늘 주는 즐거운 예배 오늘 하루 함께하는 오늘 와신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한겨주를 버리라 시 <목소리도> 시, 시.